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이쿱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얼티메이트 치킨 홀스 맵을 만들 수 있는 프리플레이 모드 한번 해볼게요 프리플레이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악마의 맵을 탄생시켜 보자 나는 도전하는 맛이 있더라 어렵긴 해도 마지막에 한번 깼을 때의 그 재미가 있어 <웃음> 아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오 이거 재밌겠다 닿는 순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겠어 이..이..이.. 이. 거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회전하는 거 이거를 무조건 지나가게끔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서 글러브를 통해서 여기로 무조건 가게끔 무조건 이 글러브 사이를 들어가야 돼 됐다 위에 있는 이 회전 이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자 가보자고. 여기 대포, 대포를 살짝 막아야 돼. 이러면 이제 지나갈 수 있을 듯. 여기서 좋았습니다. 가운데 길로 지나갈 수가 있나? 될것 같지 않아? 가운데 길, 가운데 길될것 같지. 아 죽음의 길에 빠졌다. 여기 대포. 아이 대포를 이렇게 막아버리자 이거 이거 벽닦기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점프가 되거든요 일로 와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길좀 꿀발라도 있는 회전 저거 타도 되고 일로 올수 있겠어요? 오 어, 된다 기다려보자 올 때까지 <웃음> 마술인가? 같은 자리에서 뿅 하고 나오는데 자여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캐릭터가 작으니까 날렵해가지고 죽었네 아, 이게 은근히 이게 난이도가 있어. 아래쪽 발판은 시간 맞춰가지고 점프해줘야 되고, 저 위에 흔들리는 거, 저것도 피해줘야 되고, 은근히 난이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지. 아, 아, 아, 씨. 아, 아, 통과한 사람 있나, 혹시? 다 죽었구나. 다행이다. 보너스 먹을 수 있는 기을 만들어 놓고. 아, 그안 된다. 점프력 하나 부족하다. 가보자. 아이 꿀. 아 아까도 여기서 죽었는데. 아! 아꿀 아, 누가 잡지? 저거 저기. 아꿀 진짜. 아 이래서 재밌어. 일단 일로 가는 건 맞아. 아나꿀 진짜. 아! 나! 아 이거 아 나도 그냥 절로갈 거야. 순세 막아. 내가 꼭한 번은 뚫고 만다아 근데 꿀이 꿀이 약간 문제야. 꿀이 아오오 오, 오, 오, 됐다. 밟으면은오 오, 오, 밀지 마 밀지 마.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좋아. 일더 어렵게 만들자. 한번 깼으니까 어렵게 만들자. 꿀 전에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벌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꿀이 여긴 난이도 충분하고, 오, 어, 여기 톱니? 톱니 충분하지. 그럼 벌을, 벌은 그냥 여기다 두자. 아, 근데 이거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테이지 만들어서 깨는 것도 꽤 재밌는데? 오, 날렵해. 오, 날렵해. 아, 아깝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여기, 여기 꿀 발라져 있는 데가 이게 마의 삼각지대야. 이게 흔들리는 것도 피해야 되고, 아래에서 꿀도 피해야 돼가지고, 저기가 타이밍이 절묘하게끔, 마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어. 좋아, 이걸로 더 어렵게 만들어볼까? 점프를 못하게끔. 해서. <웃음> 아, 뭐지? <웃음> <웃음> 저기에서 죽어수 없는 <하는> 거지? <웃음>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웃음> 내가 거추블로 눌러가지고 잡았어. 나이스. 봐요. 오, 오, 삼각지대, 삼각지대. 와 여기만 딱 안다. 와다 났는데 여기만 안다. 아이 무서워 서못 가겠다. 씨. 아, 으악! 거의 다왔는데 이거를 아니, 저거를 그러면은 앞부분을 살짝 어렵게하자 오, 어, 잠깐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일단코인 챙겨오고, 코인을 챙겨온 다음에, 잠깐만, 코인 챙겨온 다음에 나 일로 일로 안갈 거야. 일로 가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버렸어 대신 맞아줘 숫돈 대신 맞아줘아내 거인 가져가지고다 죽다 아 이대로 깨면은 점수 엄청 많이 왔는데오오오오 뭐야 뭐야 오어 된다 마지막 라운드인데 오 제발. 나도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이 맵? <웃음> 마지막 엄청 아쉽다고, 아, 아, 어, 아, 아, 나. 아, 내 마지막. 아, 근데 아쉬움만 해. 약간 깰듯말듯 하면서도 못 깨고 이게 너무 아쉬워 사실. 아, 아, 내 마지막. 아쉬운데? 딱이 상태로 해야 된단 말이야. 위에 있는 보너스까지 먹고 깰 것인가? 아니면 그냥 깰 것인가? 아, 아다 까비. 저 내가 꿀 당해봐서 알지. 저꿀 당해봐서 알아. 어? 양이 위험다. 축하드립니다, 양 축하드립니다. 끝! 저형좀 불러주세요, 발